네,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주어와 동사죠. 그렇다고 해서 단어가 두 단어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긴, 여러 개의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뒤에 부사가 많이 옵니다. 그냥 주어,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만 끝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동사들은 부사랑 같이 잘 쓰이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공부하고 갈게요. 예, 그냥 있다 라고 할 때, 장소가 꼭 나오잖아요. 그때, 뭐, 뭐, 그러니까 탁자 위에 있다. 그럼, 있다가 뭐예요? be, 예, 탁자 위에, on the table. 즉시 나타나다. 그러면, 나타나다를 먼저 나타나다. 예, 즉시가 immediately예요. 음, 다음, 영원히 사라지다. disappear forever. 갑자기 죽다. 다이죠. suddenly. 이곳에 도착하다 도착하다가 뭐야 arrive here 그곳에 도착하다 get there 방 안으로 들어오다 들어오다 라는 개념을 잘 못하죠 come into the room 조용히 들어오다 똑같죠 come into 하려면 방이 있어야 되는데 come in 인근 들어오다 quietly 집에 가다 go home 근처에 살다, live near 또는 nearby에 이 되고요. 어, 이거 nearby가 맞죠, nearby. down, e a r 도 되네. 바닥에 떨어지다, fall. on the ground. 빨리 달리다 run quickly. 동쪽에서 뜨다, 뜨다, 뭐야, rise. in the east. 이게 동쪽에서예요 대기 중에 남아있다 그럼 남아있다를 먼저 remain in the air 침대에 머무르다 머무르다가 stay in bed 여기에 멈추다 stop at the station 언덕에 세워져서 세워지는게 s t a n d 예요 stand on the hill 미래에 일어나 일어나는게 뭐야 heaven 네. Happen이라는 걸잘 알아둬야 돼. Happen in the future, 미래에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주 발생하다. 발생하다가 또 있어요. 똑같은 뜻인데, occur frequently. 이런 예, 부사들하고 이제 쓰인다는 얘기죠. 조심스럽게 일어서다, stand up carefully. 이제 앉다. 자, sit down이 앉다고요. 이제 뭐 now. 잠깐 눕다. 눕다가 lie down. for a while. 악몽에서 깨다. wake up from a nightmare. 일찍 일어나다. get up early. 잘 쓰는 표현이잖아요. 내게 네 거짓말 하다. 거짓말 하다가 lie예요. 내게. 네 to me. 예, 이렇게 다 이거는 봉사가 주어 뒤에 바로 그냥 얘만 쓰여도 문장은 그냥 문장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그냥 완성이 되는데, 그러한 부사들이 더 쓰인다는 얘기야. 같이. 예, 그럼 이제 문장을 좀 볼게요. The 핸드폰은 탁자 위에 있다? 그러면, Your cell phone is on the table. 예, 변화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변화는 the change, the change. 예, a p p e a r 쓰는데, 미래네요. 그럼, will not appear immediately. 영원히 사라졌다. He. 예, 사라졌다. 영원히 하면 되죠 disappeared forever 그 노인은 갑자기 죽었다 the old man died suddenly 몇 시에 너는 이곳에 도착했니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몇 시에를 먼저 what time 너는 이윤데데 what time은 의문문이니까 do, does, did, 뭐, will 이런 게 필요하죠 what time did you arrive here 어떻게 how 그 다음에 할거냐 야, will야 how will you get there 모기 뭐, 한마리가 방안에 들어왔다가 가버렸죠 come into the room이니까 과거로 a mosquito came into the room 부디 조용히 들어오세요 come in 들어오다요 quietly please come in quietly 우리 집에 가야 돼 집에 가다 go home이죠 well, we should go home 피터와 그 r 와그 가족은 근처에 살고 있다 네, Peter and his family 예, live-near 해도 되고요 are living-near 해도 되는데 잠깐만 이걸 nearby로 합시다 nearby 보통 예, 이건 잘안 쓰지만 강조할 때는 그냥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잎사귀들이 나뭇잎들이 leaves 떨어지고 있어 뭐 fall-under 그러는데 are falling 예 진행형이니까 그냥 빨리 달리고 있다 그럼 뭐예요 he is burning fast 동사, 주어 동사 하고 나서 부사만 찾으면 돼요. 태양은 이 더스턴이잖아요? 뜬다가 rise인데 s를 붙여야지. The sun rises in the east. 약간의 미세먼지. 미세먼지가 fine dust예요. Some fine dust remain in the air. 남아있을 수 있다니까. Can remain in the air. Julian is sick, 아파 and 그래서 침대에 머무를 거야 침대에 머무르는 stay in bed예요 그것만 잘 활용하면 돼 그래서 will stay in bed를 붙이면 되겠죠 Julia n is sick and will stay in bed 그 기차는 여기서 멈출 거다 그 기차는 the train이고 멈출 것이다가 will이니까 will이니까 will이고요 will stop at the station 우리 학교 our school my school 세워져 있다가 그냥 stand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취급을 해서 stands on the hill our school stands on the hill 무슨 일이 미리 일어날까 무슨 일이 그냥 와 h 야 일어날까 할때 will happen 근데 will을 안 쓰고 is going to를 쓰기도 해요 so what will happen 또는 what'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지진이 자주 발생한다 지진은 earthquakes가 occur frequently John은 조심해서 일어서고 있대요 is it standing up? 조심스럽게만 넣으면 돼. carefully. John is standing up carefully. 부디, please, 앉아주세요. sit down. 이제 now를 뒤에 붙이면 되겠죠? 너는 누워있어야 해. You should lie down. 잠깐, for a while. 그는, 그녀는, 쉬겠다. w a k k up. 악몽에서가 아까 보여 from a nightmare. from a nightmare. My grandfather. 네, 일찍 일어나 guess, burly. Yeah. 거짓말 하지마. 뭐뭐 하지마. Don't lie. 내게. 네 to me. Don't lie to me. 네. 이런 표현들은 쉽죠. 그런데 공부를 안하면 또 어려워. 공부 좀해둡 공부 좀 해둡시다.